와 죽여줘 난 이제 못 고르겠어 제발 자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우리 풀동부 직원이 직접 만드신 플레임TV 소소한 썸네일 월드컵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이 찜찜, 노호, 이카, 고로케 이렇게 네 분인데 각각 작업했던 것 중에 20장씩을 제출을 해서 총 80장 중에 64장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뽑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위의 작품의 주인에게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이거 노! 노시씨가 만들었다고 했나? 저는 노시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컨텐츠 하나 벌었네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맘야 고소한 썸네일 월드컵 64강 일단 평가 기준은 썸네일을 내가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없어 진짜 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고 다 하나같이 애정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딱 봤을 때더 임팩트 있고 잘 그렸다 이런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비세라 아해요 공지 영상 썸네일 이랑 비세라 합방이 왼쪽이 노우씨가 그린 거고 오른쪽이 이카시가 그린 거네요 일단 이거는 홍자랑 같이 비세라 찍었던 거잖아. 이거는 예전에도 내가 썸네일 관련 영상을 찍을 때 설명을 했었던 썸네일인데 그냥 홍자가 캐릭터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잘 들어와요. 눈에. 이 비세라 아네오 공지 또한 그 분위기가 있잖아. 내가 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감정을 잘 담아낸 썸네일이어서 아 이것도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놓고 보자면 은 이거는 별 내용을 유출을 하기가 힘들고 이건 딱 봐도 되게 재밌어 보이는 썸네일이어서 사홍자 썸네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은 찜찜이가 작업한 거고 왼쪽은 이번에도 노우씨가 작업을 한 거네요. 둘다딱 썸네일 봤을 때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오른쪽은 약간 평범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 왼쪽은 와 이게 뭐지? <웃음> 심지어 합방이네? 뭔가 궁금함을 유발해. 내가 좋은 썸네일 기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 궁금증을 유발해야 된다고. 이거는 뭔가 뻔해. 유추가 다될것 같아. 그래서 피코파크 합방으로 으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 휴먼폴플랜합방 트원 애들끼리 아 근데 우리 트원끼리 합방한게 되게 많다 64강에 거의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카시가 작업을 한거고 오른쪽은 찜찜이가 작업한거 아... 어, 이건 근데 진짜 너무 박빙인데? 둘다 되게 마음에 들어. 오른쪽에 이게 뭐였냐면, 얼트 F4 게임인데, 아,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특징적으로 잡고 싶어가지고, 프리니한테 조언을 받는 장면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아, 근데 또이 열차 타는 장면도 되게 잘 그렸단 말이야. 이거는 둘다 너무 비등비등해서, 그냥 눈딱 감고, 중앙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아, 얼트 F4가 이겼군요. 자 왼쪽은 우리 국산 포인트 앤 클릭 게임 마담 윈슬로의 별장 오른쪽은 하이라이트 3월 핫 클립입니다 오른쪽은 찜찜이가 작업했고 왼쪽은 이카시가 작업을 했죠 진짜 무난 무난한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인공의 초점을 두기보다 악역을 막고 있는 마담한테 초점을 더 보자 해서 작업을 했던 썸네일이고 오른쪽은 이제 봉남이가 잠깐 나왔었던 장면을 하클립으로 해서 그렇게 하이라이트 썸네일로 작업을 한 거죠 와 개인적으로 왼쪽 마담 윈솔로의 외모가 너무 끌려가지고 왼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오른쪽에 얘 있잖아요 <웃음> 이거 사진이에요 사진 왜곡이 전혀 없어 진짜 있는 그대로를 그려온 거야 와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랐다 너무 잘 그렸어 안타깝지만 마덤 민슬로는 패스하고 뭐 동남이를 고릅시다 자 굶지마 시리즈 하... 또 중단된 시리즈 중 하나의 썸네일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왼쪽이 고로케시가 작업한 거고 오른쪽이 노시가 우 작업한 거 다잉라이트라고 써있는데 다잉라이트 2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진짜 그야말로 간지 폭풍의 정말 완벽한 썸네일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은 이제 고로케시의 그림 실력을 진짜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썸네일이죠. 돈스타브 인게임 그림체 그대로 갖고 오셨어. 와 정말 나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 왼쪽 오른쪽 둘 중에 근데 솔직히 어느 걸더 애정하냐라고 묻는다면 오른쪽 다잉라이트도 엄청 잘 그리긴 했는데 전 왼쪽 돈스타브가 진짜 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저는 굶침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돈스타브 계열은 전부 다 고로케씨가 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른쪽은 고로케씨 작품 왼쪽은 찜찜이 작품이에요 리듬 닥터 아시죠?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리듬 닥터라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리듬을 타는 그런 게임인데 이걸 어떻게 썸네일로 만들어? 어? 썸네일을 보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게임 스샷을 가지고 와봤자 진짜 뭐하고 뭐,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늠이 안 돼. 영상으로 봐야지.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냥 약간 리듬신 계열로 가자. 그래서 리듬신 캐릭터로 이게 평온하게 게임을 클리어하는 장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는 돈스타브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리듬닥터로 가볼게요. 자 물만 간단하게 떠오려고 하던 사이에 기쁨미가 난입해서 같이 야! 월드컵을 계속 진행해볼게요. 좀 닥쳐! 자기는 내 모든 영상의 썸네일에 관련된 스토리를 모르잖아. 그냥 딱 그림만 봤을 때 어느 게더 괜찮은 것 같아? 왼쪽은 이제 여관 게임이고 오른쪽은 CCTV 보면서 귀신 찾는 게임이야.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 나가 재밌었어요 어? 자 왼쪽은 여관 게임 태번 마스터 썸네일이고 오른쪽은 아이먼 옵저베이션 주티 CCTV 그 귀신 찾는 게임이죠 왼쪽이 그 거구의 장작 소스를 만들게끔 하게 된 썸네일이죠 왼쪽에 저 근육 근육 장자 오른쪽은 각 챕터마다 나눠서 영상을 만들었단 었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거다 보니까 좀 고인물 느낌을 나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카시가 좀태번 마스터에 물이 올랐었어요 썸네일에 다 너무 잘 작업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태범 마스터 썸네일에 더 눈이 가네요 자 왼쪽은 러버밴디츠 고무강도 이것도 트원 합방이네와 트원 합방 진짜 많이 했다 오른쪽은 하우스라는 굉장히 기괴한 픽셀 공포 게임 근데 생각보다 자세히 보면 기괴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너무 밝은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한 썸네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은 에드에터의 인상이 <웃음> 한 건을 하지 않았나 역시 합방 썸네일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 약간 어? 개판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고 싶게 만드는 마력이 있잖아요 양쪽 다 이카시가 그렸네요 왼쪽은 국산 쭈꾸로풍 게임 비포 월더 나인 공포 게임이고 오른쪽은 내가 8년 전에 플레이 했었던 밴과 에드 게임 8년 전 영상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재편집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을 때 쓰인 썸네일이죠 이거 조회수 대박났어요. 지금 30만이네. 왼쪽이 약간 이해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펄이. 펄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완전 딱 꽂힐 만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썸네일. 그리고 오른쪽도 대박이야. 이 벤이라는 좀비가 애드라는 아이를 구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죽음의 쇼에 출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벤이. 그래서 막 기상천외한 트랩들을 다 뚫고 애들을 갈망하는 좀비의 모습 아둘다 솔직히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건 둘다 똑같이 시선을 사로잡는 게 거의 완벽한 수준이고 채색도 다 너무 잘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코카콜라로 갑시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딩동 자, 왼쪽 프레질, 오른쪽은 그레니. 왼쪽은 그 어떤 어린아이가 납치돼가지고 거기에서 탈출하는 굉장히 암울한 내용의 게임이고 오른쪽은 뭐다 아시는 그레니. 근데 그레니가 인게임을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조롭게 생긴 거예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음, 안되겠다. 새로 그리자. 해가지고 완전 리메이크 초실사판 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웃음> 이거 이제 누가 봐도 그레니 할머니잖아요 고퀄리티의 그레니 할머니 그 특징을 잘 잡아내가지고 살롭 리메이크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딱 봐도 오른쪽 늘르게 생겼잖아. 어 눈에서 빔 나오는 거 봐. 아 무서워 죽겠네. 자 왼쪽은 고르케 시가 작업한 거 오른쪽은 노우 시가 작업한 거 왼쪽에 브로큰 이블 리틀 나이트메어 풍의 공포 게임 데모 버전 아 이것도 참 괴물한테 쫓기는 아슬아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고르케 시가 확실히 그 약간 디테일한 표현을 정말 잘해 이 오른쪽에 이런 캐릭터 보다가 딱 왼쪽에 있는 플레임 봐봐요 와 작화 미쳤죠 아 근데 또 여기 오른쪽에 플레임 얻어맞는 게 있네 이거 못 참잖아 아, 왼쪽은 진짜 잘 그렸는데 썸네일로서의 임팩트 오른쪽이 미쳤어요 너무 아쉬워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왼쪽을 뽑았을 텐데 아 오른쪽이 이게 나와버렸네 자 왼쪽에 이 게임 제목이 뭐야 기억이 안 나는데 깜장 고양이와 눈먼 소녀 데모라고 써 있네요. 뭐지? 진짜 이건가 제목이? 몰라 편집자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어쨌든 정체불명의 집사를 피해서 검은 고양이와 함께 탈출하는 소녀의 이야기인데 진짜 딱 고개를 돌리면 들킬 만한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딱 그게 잘 나왔죠. 집사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 둘다또 이카시가 만든 거네요. 오른쪽이 헤븐 마스터 마지막 편. 아 내가 여관을 잘 경영했구나 라는 마무리 느낌을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솔직히 시선이 더잘 가는 건 왼쪽이죠. 왼쪽에 요 녀석 역시 캐릭터 빨도 좀 있어야 돼. 게임을 할때 인게임의 캐릭터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이 집사가 진짜 되게 잘 나왔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 미세라 시참했을 때 그린 거 오른쪽은 언패킹이라는 이삿짐 정리하는 게임이네요. 왼쪽은 짐침이가 그렸고 오른쪽은 노우가 그렸네. 우리 영상 소스로 자주 나오는 장작들 이 썸네일을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웃음> 왠지 많이 봤죠?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썸네일이라 기억이 잘안 나요. 오른쪽은 이삿짐 정리하는 게임인데 이걸 썸네일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노우 씨가 이렇게 러프를 가지고 왔는데 와 이걸로 가자. 결과적으로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썸네일입니다. 좀 유머러스하게 언패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1매 1치킨 출품작인 교원영색이라는쪼그루 게임 오른쪽은 와내 흑역사 민선아씨랑 같이 합방했던 썸네일이네요 그때 캠키고 하는 바람에 아니 선아씨가 비세라 코스프레 하자고 해가지고 진짜 어거지로 했던 그때 그 비애가 그대로 썸네일에 고스란히 묻어나오네요 솔직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왼쪽이죠 왼쪽에 썸네일 구도가 살짝 왜곡된 느낌 아시죠?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을까? 노우 씨가 진짜 각 잡고 그리면 노화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리고 인게임에 이 눈동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모든 지금 참석한 인원들한테 딱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의심을 받고 있다. 라는 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썸네일입니다. 나왔다. 고로케씨 작품 중에서 내 최애 썸네일 그냥 닥 치고 이거야 오른쪽 보지 마 <웃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는 썸네일 제작 과정에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카 시는 태범 마스터를 많이 작업한 것에 반해 이 고로케 시는 돈스타브를 위주로 많이 잡으셨네요. 이거 돈스타브 중에서 구도나 표현이 제일 잘 됐어요. 이 그림자 자체를 표현하는 게꽤 어려웠거든요. 인게임의 그림자 느낌 그대로 잘 살려서 가지고 온것 같아요. 오른쪽은 우리, <웃음> 우리 직원들이랑 합방을 했는데 와 얘네 지금 표정 봐. 진짜 너무 분노가 막 미친 듯이 느껴지는데? 나 원래 이거 고르려고 했거든? 야. 항상 직원들한테 내가 항상 미안해 이 그림을 보면서 반성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풀동부의 첫 합방이었어요 이게 아마 그 품멜 파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한 리듬 닥터가 지금 오른쪽에 나왔는데 와 무려 노우씨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셨습니다 뮤즈데시와 콜라보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진짜 그림 미쳤지 않습니까? 일단 애초에 뮤즈데시의 캐릭터들이 색감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색깔 고르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그걸 표현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 하, 진짜 색감을 정말 이쁘게 잘 표현하고 거기에 리듬닥터라는 표현 잊지 않았고 참 미쳤습니다. 왼쪽도 노오씨 노우시 거네요. 노오씨가 저희 풀동부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렸던 포션크래 포션 크래프트 자체의 그림체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를 귀엽게 표현을 해준 정말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둘다 너무 비등비등한데 솔직히 진짜 우와 이건 개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이 썸네일이 아니었으면은 난 이거 못 올렸다 했던 건 포션크래프트입니다. 이거 그림체가 진짜 잘 그린 거예요. 이거. 자 왼쪽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 현장을 청소하는 페인티드 레드라는 썸네일이고 오른쪽은 코그스라는 몸이 엄청 길고 양쪽 끝에 머리가 달려있는 캣독을 패러디한 것 같은 그런 합동 게임이죠 매드에터랑 플레임이랑 같이 합방을 했던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내용은 뭔지 추측하기가 좀 힘든데 이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그리고 이 매드에터의 한심한 표정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한심한 표정으로 플러스 점수를 더 받았죠 하지만 왼쪽에 페인티드 레드가 진짜 너무 미친듯이 잘 나와가지고 이건 대박이죠?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왼쪽에 고로케 씨가 만든 해피게임. 오른쪽은 찜찜이가 그린 BPM이네요. 메데에터랑 누가 먼저 깨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메데에터랑 찍은 게 기, 진짜 많다. 메데에터랑 딱 라이벌 구도. 그리고 메데에터는 원래 캐릭터 자체는 엄청 하얀색인데, 파란색을 부유해서 붉은색 계열인 저와 라이벌 구도. 이 흰색,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의 조합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왼쪽은 해피게임. 규괴함의 극치를 달리는 공포게임이죠. 반을 나눠서 봐야 돼요, 이 썸네일은. 왼쪽을 보면 은 굉장히 평온하고 재미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배경이지만 오른쪽을 딱 보는 순간 어,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정말 놀랍게도 배경은 인게임의 스샷이 아닙니다. 이거 고로케 씨가 하나하나 다 그리신 거예요. 진짜 그냥 딱 보면 은 인게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온것 같지만 그냥 완전 제로에서부터 다 그리신 거고 앞쪽에 있는 주인공도 그리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조회수도 많이 나온 는네일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 덜렁다크 그 마지막 편. 그리고 오른쪽은 BPM이네요. 오른쪽에는 이제 게임 시작하자마자 피가 계속 일실 닳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플레이하는 영상이고 왼쪽은 뭐... 닥치고 왼쪽이죠. 덜렁나크 정말 긴 여정이 끝났다. 라는 시원섭섭한 분위기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뇌에 딱 생각하고 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대로 꺼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자고 하면 난 당연히 덜렁나크 예정합니다. 야, 이거, 오른쪽이, 스페드입니다 다흘이. 카드샤크. 도박하는 게임이고, 왼쪽이 2D 앤 탑디인데, 이거는 닥치고 2D 앤 탑디에요. 너네 보고, 2D랑 3D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바로 그리는 사람 몇 없을걸?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개미쳤습니다. 이거는 그림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림 실력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미쳐야 돼.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가 한장 나왔거든요? 정말 아쉽긴 하지만, 우승 후보를 옆에 둔 카드샤크를 원망해야지. 야, 둘다 고로캐시 작품 물론 이것도 잘 그렸지만 애초에 이게 좀 똥게임이어서 <웃음> 많이 아쉬운 작품이기도 해요 모르겠어 요 이게 또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반적으로 봤을 때타이더업이좀 우승 후보입니다 이것도 너무 잘 그렸어요 이, 이 공의 디테일을 좀 보세요 결과물을 봐 제가 너무 잘 나왔잖아 덤덤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자, 평온과 광기 그 사이 <웃음> 물론 리듬 닥터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을 했지만 왼쪽에 그레니를 이길 수는 없었다 평온한 거 꺼져 난 광기야 둘다 이카시가 작업한 넘네일인데 어이 <웃음> 아, 좀 어려워졌네요 32강 올라왔다고 지금 또 벌써 이렇게 선장에가 아, 솔직히 왼쪽도 시선 압권이기는 한데 이건 진짜 캐릭터빨이고 오른쪽은 이 스토리도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카시가 선공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야, 씨, 투디앤탑디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오른쪽에 페인트 레드가 나오니까 조금 흔들리기는 하네. 이이이 이, 이 초조한 표현, 초조한 감정의 표현과 뒤에서 막 경찰입니다. 문열세쾅콱콱 부딪히고 있는 이 이펙트. 그리고 여기 옆에 다. 살짝 은은히 비치는 이 머리카락 근데도? 답 들어 가겠습니다 야 이건 <웃음> 둘다 그냥 압권인데? <웃음> 아 이거 어떡하지? 한 시간만 고민 좀 해봅시다 One hour later. 아 여기 팬티에 그안 보이네 디테일이 없네 그래서 왼쪽 가겠습니다 차 쳐! 내 주관적인 생각이야. 자둘다 고어하고 둘다 눌러보고 싶어. 아나 아, 이거 진짜 그냥 가볍게 하려고 한 컨텐츠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요? 고르기가 힘들어. 그래도 그림의 퀄리티를 생각해보면 아 근데 이, 이게 솔직히 또 글이라고 하면 이게 더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그림에는 잘 모르니까 초스트 라우마 가겠습니다. 와 죽여줘. 난 이제 못 고르겠어. 태반. 그래. 왼쪽도 좋았지만 솔직히 복남이 어떻게 이깁니까? 귀여운 얼굴 좀 보세요. 이 쓰다듬어지는 짜부된 복남 얼굴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다. 원 컸어. 두타 교원, 영색, 태범마스터. 태범마스터도 잘 나왔지만 아 솔직히 교원, 영색 못 이기죠. 교원, 영색 압도다. 울동부의 합방, 판매 파티 오른쪽은 비세라, 홍자 편둘다 컷이 2컷 이상의 카툰풍의 썸네일인데요 둘다 내용도 너무 충실하고 아둘다 너무 눌러보고 싶은데 홍자가 얼굴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 우리 직원들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이 이뻐? 이쁜 건가? 중간에 놓고 흔든 다음에 클릭할게. 왜왜 클릭? 왜 클릭이 안 돼? 왜 클릭이 안 돼? 아 이게 드래그를 하면은 드래그가 안 되는구나. 가운데에다가 두. 이 진짜 새삼 느낀다 새삼 나 썸네일에 진짜 목숨 많이 걸었구나 진짜 썸네일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아요 이거 뭐 하나 고를 때마다 보석 하나를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끌리는 걸로 갈게요 덜렁다크 마지막 편 정말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지만 왼쪽에 플레임이 약간 너무 여자처럼 나온 게좀 아쉬움이 걸려요 그래서 언패킹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6강입니다. 점점 고르기가 힘들어질 텐데? 이거 은근히 오래 살아남는다? 둘 중에 더 끌리는 스토리는 왼쪽이다. 이건 그냥 솔직히 비세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뻔한 일이고 왼쪽은... <웃음> 좀 대박인 것 같아. 비포 더 나잇 포스트 트라우마 솔직히 썸네일로만 봤을 땐 포스트 트라우마가 전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비포 더 나잇은 컨셉이 되게 특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그림 자체만 봤을 때는 엄청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나 굉장 엄청나! 미안 이쁜 복남이 이제 버릴 때가 온것 같다 잘가. 본리은 답답히 포기 못해, 난. 자, 7월 하클립과 교원영색. 구도나 임팩트, 연출. 이런 걸로 다 비교를 해봐도. 교원영색이 압권이죠 언패킹과 포션크래프트. 야, 둘다 힐링게임. 둘다 이뻐. 썸네일이. 어떡하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왼쪽이 힐링이었냐고? 어. 얘도 고민하네 일단 아이디어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인게임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다고 치면 언패킹은 뭔가 이렇게 썸네일로서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니까 언패킹으로 가겠습니다 트원 합방 정말 애정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트원 합방 썸네일 중에서는 가장 이게 별로였어요 저는 재밌기는 한데 너무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좀 지저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살짝 좀 아쉽습니다. 반면에 그랜니 깔끔하고 압도적이죠? 시선이 탁 꽂히고 자, 발강입니다. 와, 둘이 컨셉도 지금 비슷해. 겹쳐, 기괴함. 이쯤 되면 은 솔직히 이제 자웅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냥 눈 감고 찍어야 돼요, 이거. 취향 차이. 진짜 취향 차이. 둘이 썸네일을 딱 두고 내가 뭘 누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 오른쪽 누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공포게임 썸네일은 꽤 많잖아요 그냥 오른쪽은 좀그 마성의 매력이 있어 뭐지 무슨 내용일까 이런 마성의 매력이 있어 난 오른쪽 야 근데 은근히 그레니가 오래 간다. <웃음> 이게 또 얼핏 보면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약간 할머니가 내 동료, 난 앞에서 이제 앞장 서고 있고 할매가 어떤 놈이 우리 손주 괴롭서러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걸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코파크 합방으로 갑시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개소린거 아는데 그냥 고르기 힘들어서 붙여봤어요 그래요. 아 이게 솔직히 이두개 놓고 비교하면 은 트리엔탑티가 압승이 이 에피소드로 웃길 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때 됐습니다 교언 형색의 이 수녀의 표정이 채색이 분위기가 자 이제 이 기묘한 매력을 버릴 때가 온것 같아요 아 근데 아쉽네 버리기가 좀2 d 엔 탑딜 버릴 때가 온 건가? 어렵다 어려워 둘다 강하다 어? 나 결정을 할수 있는 요소를 찾아냈어 잘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제 아내가 없지않습니까자 음. 교원형색과 피고파크 솔직히 유튜브 썸네일로만 보면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일단 대량의 스트리머가 들어있고 교환장 합방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진짜 그냥 인게임의 스샷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왼쪽인데 이 썸네일 월드컵이잖아요 그림 자체 체로면 봤을 때는 이게 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승까지 치트키 써야지 뭐 저한테는 치트키가 있어요 여기가 아무리 백날 막 신이 내린 그림이다 할지라도 여기내 와이프가 있잖아 얼마나 귀여워 창의력 면에서도 투디 앤 탑디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요 난못 그리거든 짜잔 이렇게 64개의 썸네일 중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신 노우시의 2 d 탑 d 정말 박빙의 승부였지만 기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애초에 <웃음> 월드컵도 노우시가 만들었다고 하니 인센티브는 노우시에게 고민의 여지 1도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우야. 자 이렇게 같이 알아본 플레임 t v 의 소소한 썸네일 월드컵 야 소소한 좀 빼라 이게 어딜 봐서 소소하냐 나 진짜 이거 평가하다 뒤질 뻔했는데 <웃음> 저희 썸네일이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미 뭐 우리 장작분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셨던 분들도 좀더 정감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풀통부 직원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플레임 t v 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종료!